다음은 종아리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발목이 강화되며 부종을 제거해 얇은 발목을 얻게 되는 요가 동작입니다 무릎을 모아서 휜 다리는 교정하면서 손은 어깨 최대한 내려서 차렷 뒤꿈치를 까치발을 들듯이 높이 올려줍니다 마시면서 내려오고 내쉬면서 업둘셋 엉덩이 힘주고 넷 천천히 내려오세요. 다섯 잘 따라하고 계시죠? 마지막은 항상 홀드 5초 3초 4초 5초 잘하셨어요. 카프레이즈 응용 동작은 양발 어깨넓이에 살짝 발끝을 턴 아웃으로 벌려줍니다. 손 허리 하시고요. 하나 올라갈 때후 내쉬고 둘 내려올 때 천천히 마시고, 이때 종아리에 알이 생기지 않게 하는 팁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. 넷 마지막 다섯 위에서 중심 흔들리지 않게 홀드 넷 다섯 잘하셨어요. 생각보다 어려웠죠?